안녕하세요. PJ 클래스의 골프민시다. 옥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퍼팅, 옥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는 본능을 깨워라. 어려서 구슬치기 했으면 구슬 맞추는 연습. 그리고 공을 위에서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이드 블로우. 공도 옆에서 봐야지 옆으로 칠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호소를 했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배웠던 그 스윙을 응용을 해서 어떻게 스트록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4대 문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었잖아요. 4대 문파. 4대 문파는 손목, 허리, 골반, 어깨. 이 4대 문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퍼팅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파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어떤 걸 선택해서 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여기에서 손목을 쓴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오른손목으로 젖혀 때리는 이게 누가 했었죠? 잭니클러스가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허리, 허리는 옆에서 보면 더잘 보이겠죠? 허리니까 여기에서 백스윙 가고 약간 서는 힘으로, 서는 탄력으로 보내주는 여기서 서는 힘으로 보내주는 게 허리 잘안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골반은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고 골반을 당기면서 물론 이렇게 동작이 크진 않아요. 퍼팅이 세게 치는 게 아니니까 그어 골반 이게 지금 골반을 쓴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들어 놓고 골반으로 하겠다. 그러면 골반 턴에 의해서 턴은 이렇게 털 필요가 없죠. 그냥 털기만 하면 도는 척만 하면 얘는 툭 튀어나가니까 그리고 퍼팅은 먼 거리를 치는 기술이 아니에요. 여기서 딱이 정도만 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아, 홀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어깨. 어깨는 스트로크를 하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그냥 쭉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 모양대로 나가죠. 지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 나갈 겁니다. 다시 여기에서 쭉 해서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목을 써야 될지 아니면 허리를 써야 될지 골반을 써야 될지 어깨를 써야 될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병이가 퍼팅 레슨을 한다고 하면서 공이 다 우측으로 빠져요 지금 왼쪽으로 한게 하나도 없네. 그럼 스트록 좋은 거 나쁜 거? 아 완전 좋은 거. 제 합리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스를 할때한 곳으로 비껴나가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스트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뭐 맨날 홀 우측으로 밀린다 뭐 땡겨 친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퍼팅을 했던 습관이 고스란히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라운드를 하는 도중에 그걸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바꿔요 한두 홀 정도는 노력을 할수 있지만 또 본능적으로 우측으로 밀리는 그러한 스트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은 어깨 쓰는 법, 그냥 뭐 쓰는 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쭉 밀면 되고, 골반으로 돌리면 되고, 허리 세우면 되고, 손모로 탁 때리면 되고, 이러한 스트록을 쓰는 거 그냥 하세요 라는 게 주제였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스트록을 응용을 해서 스트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측으로 미스퍼시 나올 때 그걸 어떻게 교정하느냐? 진짜 쉬워요. 우리 이제 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러한 레슨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공을 두 개를 놓고 퍼팅을 하라고 그래요. 딱. 그럼 진짜 이게 퍼터 면이 똑같이 들어오면 앞으로 동시에 튀어나가겠지만, 만약에 힐 쪽이 먼저 들어오면 아래 공이 먼저 출발할 것이고, 토우 쪽이 먼저 들어오면 위 공이 먼저 나가겠죠. 그래서 그냥 쳐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거의 약간 오른쪽, 위 공이 먼저 나가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내스트로크 찾는다는 걸 언제 지금 라운드 하고 있는데 찾을 거예요? 이 방법은 평소에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 공이 먼저 맞았다는 건그 공의 위치에서 토 쪽이 먼저 들어오니까 아 이건 약간 왼쪽으로 가겠구나 이 위치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있는 공의 위치를 내가 퍼팅을 하면 똑바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오른 발 쪽으로 공을 옮기면 퍼터 스트로크는 일자가 아니라 아크죠. 뭐 누가 해도 뭐 이렇게 해도 아크예요 무조건.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면 안쪽에서 나오다가 맞으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보다 우측으로 날아가겠죠. 제가 또 방향 바꿔 설명 드릴 거예요. 또 만약에 이렇게 왼쪽이 있으면 분명히 내 가운데가 똑바로 가는 데였는데 똑바로 하고 돌아 들어오면서 다쳐서 맞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퍼팅 스트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 가운데다 놨을 때 공이 똑바로 가는데 만약에 우측에 다 놓으면 나가다가 맞으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가운데보다 왼쪽에 있으면 들어오다 나갈 거니까 안쪽으로 가겠죠. 음.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퍼팅을 했는데 계속 우측으로 밀리고 있어요. 우측으로 그러면 공이 오늘 제 컨디션에서 오른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오른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일관되게, 일관되게 우측으로 미스를 하면 내 공이 오른쪽에 놓여 있는 거고, 일관되게 좌측으로 미스하면 내 공이 셋업을 할때 왼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왼쪽으로 지금 미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면 돼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스트로크 했을 때 오른쪽으로 두 개가 갔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약간 왼발 안쪽이었는데 더 왼쪽으로 옮길게요. 왜? 지금 이 위치에서 자꾸 똑바로 친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왼발 안쪽으로 와서 스트로크를 해보면 자 여기서 치면 어때요? 바로 가죠? 제가 일부러 바로 가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자, 또 그럼 이번엔 더 왼쪽으로 놔볼게요. 더 왼쪽으로 놓으면 이런식으로 가서 이번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이번에도 좋았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왼쪽으로 놓는다고 해서 원래는 왼쪽 눈 밑에 뭐 이것도 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요만큼이었고 좀더 왼발 앞꿈치까지 놨는데 스트로크이 커버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퍼팅을 잘하려면 왼쪽 발에다가 놓고 스트로크를 정상적으로 해야 돌아 들어와서 스트레이트로 밀수 있는 그러한 셋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전부 왼쪽으로 가. 계속 왼쪽으로 가요. 그런 분들은 오른발 쪽에다 두고 쳤을 때 저는 이제 우측으로 가겠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퍼팅을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퍼팅을 세 번에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할 말씀이 많은데 어, 제가 어, 새 학기가 되면 그때는 퍼팅을 좀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여러분께 꼭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때린다, 굴린다에 그거 대해서 많이 논쟁이 있잖아요. 여기서 퍼팅. 이건 지금 때린 거예요? 굴린 거예요? 뭐 100이면 100명 다 때렸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아닌데요? 저 굴린 건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저 굴린 거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냐면 백스윙의 크기보다 팔로우 스루가 길면 이거는 굴리는 거라고 생각 하시고 백스트로보다 그러니까 백스윙보다 팔로우 스루가 짧으면 이건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 빼고 쭉더 길게 가면 굴리는 느낌 그리고 요만큼 빼고 탁 짧아지면 끊어치는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본능이라는 거 그리고 그 본능을. 끄집어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퍼팅 레슨 보셨으면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자막이라든지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짧은 레슨 하지만 커리큘럼이 딱 50강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께 3개월 커리큘럼으로 간다는 거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옥 선생이었습니다. 절대구독